히 <목소리도> 그럼 내도 돼 10콜을 뭐부터 낼까? <목소리도> 상수안 된다 생.. 카드로 생성돼이 음? 바둑 하나... 또이 얘기 했을 때면 제나중에서 못 내겠어. 네? 지금은 지금도 지금도 지도 지금도 푸르시 음. 영능이어도 1코1 남는건데 탈진까지 해도 안이구렸다 근데 건배 언제 쓰냐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좋게 쓰고 싶은데 세상에서 제일 좋게 이게 실수구나 뭘? 땡기는 나이 n 뭐야, 나해 실패. 패치되고 첫 판을 했는데 간수를 맞아서 졌다고.